자, 하이구야 드디어 뜻분네 마을 여섯번째 개발자 노트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고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마을 여섯번째 개발자 노트 뭔 소식이 가장 크냐 바로 이것이죠 칠대제 어쩐 생슬 리턴스입니다 자, 일단 뭐 지난번 풀패치 업데이트 이후 오류 관련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게임 엔진을 완전 새롭게 업데이트하느라 우리 풀패치를 받았나봐. 근데 우리 풀패치 받300 다이아 한번막 생겼으니까 이해해주자. 이제 고생들 하셨고, 이제 좀 약간 버그들 좀 남아있는데, 약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4월 신규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7대제 전생슬 리턴즈입니다. 오, 어 이게 언제고? 우리 진짜 슬라임 뭐전생 슬라임이었던 꺼내대와 콜라보가 정말 옛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고인특집이라는 컨텐츠를 한 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뭐 밀림 나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완전 고인 중이 고인이지 그자석들은 이제 꺼내도 이게 관해서 너무 썩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할지 모르겠어. 요 뼈가 다 때려 부산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새로 나올 때 어떤 부분들이 얘들이 과연 다시 쓰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어, 콜라보를 리턴지가 되고요 이전에 콜라보를 즐기신 모험가님도 혹은 처음으로 지금 콜라보를 즐기는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업데이트를 준비했다. 자, 그래서 기존 전생슬, 그 우리 뽑아놓은 그 리무루하고 밀림나바하고 베니, 베니마루하고 뭐 이런 아들 있죠? 그 썼을 때 완전 관짝이 들어갔 내가 진짜 컨텐츠로도 진짜 못 뽑겠어. 너무 약해서. 근데 그런 애들이 영웅 능력치가 조정되게 된다. 어 그리고 신규 영웅이 추가된다 전생설에서 신규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규 콜라보 콘텐츠 등이 나온다 기존 영웅 능력치 조정이 있어서 조금 기대가 돼요 이건 아마 고인특집에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죠 아니 근데 너무 세서 고인특집이라고 말하기 좀 미안할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애매하면 고인특집에서 애들 약간 상향 능력치 재조정이 있으니까 다시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컨텐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규 영웅은 어떨라나? 야, 는 모르겠다. 기존 콜라보 영웅 능력치 조정 무엇들이 조정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죠. 기존 전생세 애들이 조정이 된다는데 봐봐. 기본 능력치가 옛날 캐릭터들의 특징이지 스탯이 옥수 낮거든. 근데 그거를 당연히 기본 능력치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이 부분 옛날에는 얘들이 그 스킬이 굉장히 좀 유니크한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완전히 옛날 스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스킬 역시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스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콜라보 진행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콜라보 영웅들의 장비 각인도 어, 추가가 된다 장비 각인이 없어서 아무리 지가뭐 좋은 장비껴도 각인 있는 애들하고는 발이안 되거든 근데 어, 각인도 나오고 지원하지 않았던 영웅의 무기 코스튬도 추가하고 그래서 칠레전생설 콜라보 영웅의 능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고요 그 신규 콜라보 영웅 예, 신규 전생생생의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 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생들이 더욱 강력해진 주인공과 어, 그럼 제가 보기에 옛날 리무르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리무르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인기 캐릭터 2종의 영웅이 콜라보 기간 중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어, 또한 새로운 콜라보 보스가 또 등장해서 전용 보스전 콘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요번 콜라보는 3주간, 3주간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어서 푸짐한 보상 좀 받아갈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합니다. 이벤트 미션을 통해서 미션만 잘하면 내가 보니까 미션만 잘하면 기존 콜라보 영웅 1종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거는 그냥 뭐한명 뿌리나 본데? 한 명은 뿌리는 것 같고, 어, 신규는 아니겠지. 기존입니다. 기존. 기존 콜라보 영웅 일종을 획득할 수가 있겠고, 콜라보 영웅의 다양한 코스튬을 교환소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형 구성하였다. 어, 이 코스튬 파, 코스튬 비싸거든, 진짜. 옷값, 야, 이거 뭐, 야, 이거 형 옷이 임마, 자세가 근데, 네? 어, 교환소를 통해서, 어, 야, 다양한 코스튬을 또 획득할 수가 있겠다. 이거 어, 괜찮은데요, 지금? 물론 내가 보기에 신규 콜라보 영웅은 코스튬 팔지 않을까? 그 정도는 팔것 같긴 해. 음. 근데 일부는 교환소로 얻을 수 있고. 자, 콜라보 신규 성물. 야, 이거 좀 긴장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신규 성물 나온다 할때 솔직히 반가운 분 있나? 아, 왕운분 없지. 근데 우리가 성물 같은 게 있고 그고그 캐릭터가 거의 뭐 얼마나 차이나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규 콜라보 신규 성물의 제작.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게 아니고 걱정하셨던 성물 관련 부분인데 성물 5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5종. 한층 강해진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 그래. 아, 근데 걱정도 함께 느낄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콜라보 선물을 무료로 뿌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은 다시 한번 볼까? 우리 그때 킹오파, 킹오파 콜라보 때는 선물 뿌리겠거든 그래서 그때 이벤트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킹오파 애들은 선물 다 끼고 있어 이번에도 봐봐봐 콜라보 이벤트를 즐기시면서 모든 7대제 전생슬 콜라보 선물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모든이라고 했다 모든, 모든 콜라보 선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 지난번에 한번 킹팟때킹오팟때 때 한번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또 만무 먹 이렇게 한 대이 이번 선물은 내가 보기에 여러분 이벤트 열심히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콜라보 선물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주 좀 기쁜 소식이고 내일 아마도 뽑기 <웃음> 생방이 또 켜질 것 같네요 좋은 저녁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마블아 힘내 보자 굿바이 그...